네 관련된 안녕 통틀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고 어쩔 수 없이 사거리 중간에 차가 멈추거나 또 갑자기 바뀐 황색 등에 멈추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처럼 만약 이런 경우에 혹시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애매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또 단속 카메라에는 단속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우선 교차로의 카메라가 신호위반 차량을 어떻게 찍게 되는지 단속하는 원리를 알아두면 카메라 단속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알려줄게 보통 교차로의 경우는 바닥에 매설된 센서가 정지선에한개 교차로 중앙에 한 개가 있고 단속 카메라도 그 기능이 다른 메인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우선 신호 등의 적색 신호가 들어올 때만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때 메인 카메라는 차량의 번호를 식별하고 보조 카메라는 신호위반을 촬영하는데 그러니까 적색 등이 들어온 뒤에 차량이 정지선의 센서를 밟고 통과를 하면 해당 차량이 교차로의 중앙에 매설된 루프 감지기 센서를 밟고 통과할 때까지 보조 카메라에 의해 촬영이 되고 단속이 돼서 해당 차량은 신호 위반으로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는 거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 도중에 갑자기 황색 신호로 바뀔 때 그냥 통과를 하려니 카메라에 단속이 될것 같고 멈추려니까 뒤따르던 차와 추돌 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판단을 해야 하지만 망설이다 결국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황색의 등화 시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를 하여야 하고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히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가 돼 있어 정의를 하자면 첫 번째 황색등에 통과를 하면 카메라에 찍힐까? 황색등에는 정지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진입이 되었다면 카메라는 적색 신호일 때만 센서가 작동돼 단속이 되는 것이므로 단속이 되질 않고 빠르게 통과하면 되고 두 번째 황색등에 진입을 하고 빠져나가는 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면 역시 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고 이때는 내가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경적으로 올려서 주변 차량에 알리고 빠르게 통과를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항목의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야. 세 번째,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정체로 통과를 하지 못하면 적색 신호에만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카메라에 단속이 되지는 않지만 꼬리물기에 해당이 돼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에 역시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돼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때로는 원리를 이해하면 애매한 상황에 빠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교차로를 진입할 때는 항상 감속을 하시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요